맛있게 먹어볼까요? 여러분 오늘 먹방 이렇게 준비했는데 많이 먹는 양은 아니고요. 그냥 대충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거 뭐예요? 니가 먹는 것 같다. 이거! 우러데사 꼭! 그자이또 있어요. 열정을 불태우시더라고구 오랜만에. 는이 옛날에 그 우리 실장오빠랑 했던 것처럼 열정을 불태우게 만드시더라 친구는 뭐야? 아, 술을. 음. 친구어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갓구우이거 먹어봐요 음. 어, 어, 아, 뭐 음. 맛대맛 해드리고 구는어요아 어딨어요 그러면? 음. 오 어, 이쪽에 있는데 음. 얼굴만큼 성격도 예쁘시더라구요 여기 음. 음. 음. 음. 음. 어? 음. 설마 음. 저 옆에 있는 사람 누군지 알죠? 누군데? 아기 친구잖아요 음. 너가 마셔야겠다면서막 그러길래 짠짠짠짠짠잔 해드리고 왔어요 마시 어 n d 어 n g 멀쩡해. 근데 급하게 마셔서 그렇지. 마시마요. u n g e o n d u 그래요? 음. 음. <웃음> 어머, 어머, 어디 어머, 숙사하세요? 잘못쳤어요 어. <웃음> h 선생님. 아우 선생님. 아우 뭐 뭐야 아우 와우. 어머 눈물 나. 오우. 아우. 오! 아. 어우 뭐죠? 오 마이 갓. 아우. 아우 선생님. <웃음> 아. 우 오랜만에 울었네요. 어. 어. 와우. 어, 귀 아파 요, 매운거 먹으면 귀아워느여워아요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니여요아여워 아. 슈퍼챗 제정해주신 슈퍼챗 진행에 5 0 감사합니다. 지금 드신 게더 매운 건데 아... 저 셀카 찍는 것봐족카 생겼냐 어머 어머 뭐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우. 아... 맛있다 근데 매운데 맛있는데 제가 맵찔이래가지고 슈... 슈팡체님이뭘 잘못해 내가 제가 맵찔이라서 아 어, 미안해요. 어, 마음의 소리가 나왔네. 어. 뭐, 플래시까지 터트려 무슨 자신감이야. 쳐돌았나? 어, 어 미안해요. 너무 매워가지고. 뭔가요? 어. 근데 약간. 이거까지 뜯으면 이거 다못 먹을 것 같아 갖고. 아 어, 눈물 나. 그래도 고객인데. 라디에벨님 라 여기 뭐가 있는지 알고 고객인데야 내가 지금 허공 보고 말했으면 어쩌려고 요게 창문 달려 있을 것 같아요 밖에 아, 엽총 맞아요 요새 시대가 어디 땐데 갑질이야 갑질하면 안돼 어디서든 여러분들도 어디 가면은 말도 예쁘게 해주고 그게 뭐 미용실이든 백화점이든 말도 예쁘게 해주고 그 직원분한테 상냥하게 대해 줘야지. 그 직원분도 안줄 서비스도 주고 미용실 같은 경우는 어, 말도 예쁘게 좀 많아해 줄. 뭐 트리트먼트도 써 주고 그런단 말이야. 막 가서 막 갑질하고 저기요. 막 이러는 순간 그 사람 해줄 것도 안해 줘. 본인의 이런 뭐 금액에 맞게 서비스에 더 많은 걸 바라면은 친절해야 돼. 악수고 갑질하고 그렇게 손님 왕 대접 받으려고 하면 오히려 해줄 것도 안 해줘. 그러니까 저도 살면서 40살까지 살면서 겪어본 바로는 성형외과에 가도 말을 한마디라도 이그 상담 실장님이나 간호원분한테 이쁘게 말해주잖아? 그럼 그 간호사분이 뭐래도 하나 서비스를 해주고 실장 언니도 뭐래도 하나 해주더라. 내가 돈 냈으니까 나도 그런 대억이 있었지 내가 돈 냈으니까 난 대접 받아야 돼 그러면 해줄 것도 안 해줘 음, 맞아 진짜예요 진짜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만약에 어디 가도 약간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왕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마인드를 살짝 바꿔서 진짜 친절하게 대해줘 봐 밥집에 가도 서비스로 뭐가 나온다니까요 진짜로 안주동 계란찜이 나오고 이모님 이모님 하면서 상영을 대해주면은 돈 주고 추가해야 되는 게장이 나와 진짜야 진짜 나도 뭐 성형외과 가서도 친절하게 말해주면은 여기, 뭐야, 수염이라도 한번더 찢어주고 그런다니까. 점이라도 하나 빼주고. 진짜예요한번 해봐요. 그 그렇죠. 전화해서도 막, 어막 상담원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도 아유 수고하십니다 하면서 뭐 제가 뭐 하려고 하는데 더 꼼꼼히 알아봐주고 그런다니까 근데 또 갑질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 왜 내가 친절해야지 더 많이 주는데 요 원래 줘야, 줄대로 줘야죠 이런다니까 상 으, 발상을 바꿔봐요 진짜로 새로운 삶이 열린다니까 나는 미용실 가도 나올 때 이제 이제 그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돈 안주는데 스태프분한테는 이렇게 팁 준단 말이야 조금씩 그러면 그 스태프분이 나중에 가면은 막 마사지도 뒤집어지게 해주고 막 머리에 이거 사실 돈 주고 해야 되는 건데 어, 그 손님도 그 손님한테 해드리는 거라면서 막 그런다니까 그만하지 뭘, 그, 뭘 그만해 뭘그 진짜 그렇다니까 김영아님 뭘 그만하래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해보라니까 김영아님 자, 나 맨날 이렇게 약간 몸이 처졌다 싶을 때 링거 맞으러 가는 데 있는데 거기 간호사 언니한테 나중에 막갈때 커피도 사다 주고 그러면은 그 언니가 그뭐 그 이거 뭐돈 주고 추가해야 되는 건데 해 주겠다면서 막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내가 친절해지면은 없던 것도 생겨요. 내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친절해, 그 약간 케바케 같은 거지 뭐. 음, 케바케 약간 그런 거. 어, 근데 떡볶이는. 떡볶이 하나 먹고 나니까 지금 두피랑 두피랑 인중이랑 이마랑 겨드랑이랑 지금 온천 터져가지고 누가 와서 씻어도 될것 같아 어. 어, 여기가 일본의 료칸이다 어우 와우 지금 한국에 뭐 여기 부산 해운대 앞바다 온천 터졌어 어. 어우, 매워! 어우, 지금 온천 터졌어. 어우, 이곳이 류칸이다. 오 맞아 얘가 더 매워요 얘보다 오어떻게 알았지? 요게 어디건데요 이거는 집에서 혼자 크,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먹으면서 막어 매워 하면서 먹어, 먹으면 어먹참 맛있을 맛이다 전 집에서도 핵불닭볶음면 혼자 막 컴퓨터 하면서 먹거든요 매운 걸못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매운 거를 먹으면 이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는 이게 화장하고 머리 했는데 땀나고 그러면 꼬라지가 말이 아니더라 음, 매운 거 먹으면 가게에서 너무 예뻐져가지고 언니는 이명 안 들려요? 매우면 이명 들리는데 아우 들려요 지금 헛소리가 막 들려요 근데 여기 땀흘리고 어우 지금 조상님이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어. 맞아 매운 건 집에서 똥머리 싹 하고 알죠 잠옷 딱 입고 양반 다리로 앉아 갖고 그걸 보면서 어. 아니야 아직 방 보고 있어요 방 보고 있고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이사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 게 해운대 자체에 지금 아파트들이 엘리베이터 공사를 한대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데 이사할 때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은 그 뭐예요? 이렇게 부잉 차가 와서 이렇게 뿌 이렇게 해갖고 여기 짐 치져서 삑 하는 거 보죠? 어 크레인. 아 사다리차. 그거를 불러야 되는데 또뭐 사다리차 가격도 비싸더라고. 어, 그게 그걸 딱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그거를 또 불러야 되더라고요. 무행어 아유, 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다 알아주시니까는 또 이게 대충 설명하는 거지. 뭐. 언니들이 똑똑한데 뭐, 나까지 똑똑해야 될 필요 있어? 아유, 여기 말하면 탁하게 알려주는데. 아유. 아니, 사다리 잠쓴 아파트도 많은데, 엘리베이터가 지금 경남성경, 아유, 아파트 이름 말하면 안 되나? 거기도 지금 한 달째 공사 중이고, 그리고 하은이네 집도 이제 공사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사할 때그 공사하는지 안 하는지도 봐야 되고 아우 이제 약간 시기가 재수없다랄까? 그래갖고 지금 추자언니네 집도 엘리베이터 공사해서 걸어 올라가잖아요. 집까지. 어휴. 치킨 먹을까요? 네. 아, 나 투다 언니 오면 좀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머리 뜯고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허, 어. 아니, 이게. 아. 어. 매우니까는 빨개지니까 목젖이 존나 도드러... 도드라지네, 이거. 어. 어. 사람면먹을때 아니에요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이게 참 매운거죠 아 어, 그래요? 아 어. 아유, 그래서 집 구하기가 좀 까다로워졌어요 지금 열배공사 되네요 경남성경 끝났어요 경남성경 31평짜리 내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음. 32평? 화장실을 감사합니다 보고 배워야거다 키위 키위 키위 매워사빨이고 아니 술 먹어서 빨갛고 매운 거 먹어서 빨갛고 둘다해 아니 내가 케어 좀 해주고 왔어요 그 손님이 너무 그래서 응. 보였죠? 응응 응. 눈이 맑고 싶다고 요새 눈맑서 사람 피하미 눈이 맑아 아, 너 어디라는 줄 알아요 쟤서미국 갤러리 음, 놀러 갈까요? <웃음> 언니가 놀러 간다국에서 미국에서 미국에서 요국 내일 미국에요 미국에서 에서초국에서미국에 앉아, 팬티는 왜 입고 왔니? 벗고 응. 들어와. <웃음> 뒤지 한이 밖에 있어. 아 이거 약간 불안불안해서 먹을 수가 없다 저기랑 저기도 싸갖고갖고 지금 아, 잠깐만요 어, 천천히 먹고 있어요 먹을게요 왜 자기 옆에 있는 남자를 내가 뭘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할까? 희한스러워. 난 아무 생각이 없는데. 왜 자기 남자가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할까? 희한한. 오징어 지킴이래 오징어 지킴이지라 오징어 수호자야 아개 웃기네 어째 말이저렇게 센스 있게 할까 아 오징어 지킴이래 아우, 아우 센스죠 아우 아우 센스 지는 것봐 아우 아우 되게 웃긴 교양 있는 개그였어요 아우. 두더지상 음. 아유 근데 요새 또 떠오르는 실은상이 하나 있는데 두더지상 말고 약간 앵무새상이 있거든 앵무새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코가 굉장히 커요 코가 굉장히 높고 매부리에 무턱이 학원에 쏙 들어갔어. 무턱이야. 학원에 쏙 들어가고, 약간, 많이 여기가 좀 까졌어. 그래서 약간, 흡사 옆에서 보면 약간, 앵무, <웃음> 앵무새 부리를 잘할까? 약간, 음. 어,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어 약간 신경 떠오르는 약간 내가 얼마 전에 앵무새 얼굴을 봤는데 굉장히 어 이상하더라 이렇게 턱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코가 굉장히 높고 흡사해 옆에서 보면 어 앵무새다 약간 앵무생인가 약간 위아래로 까만색 흰색이 으면어 펭귄인가? 약간 이렇게 생긴 얼굴. 아유 안녕님. 가가에는 앞턱이 있지? 음, 약간 신흥 떠오르는 약간 그런 상들이 있더라고. 얼마 전에 처음 봤는데, 오, 어, 약간 신기하더라고. 어머. 펭귄인가? 헉? 공룡상은 잘생긴 얼굴이지. 공룡상 잘생겼네 공룡상은 근데 미남이 많지 않아요 두더지 앵무새 두더지가 좀 최악인 것같아 뭔가 두더지랑 키스하다가 내이몸 갈릴 것 같은 느낌. 야, 오양. 그래, 공룡상은 잘생겼어. 김우빈씨 잘생겼잖아. 세상 잘생겼잖아. 또 공룡상 김우빈 말고 써주고 있어. 있어? 김우빈이 형? 렉사이가 왜 나? 렉사이가 아유. 렉사이가 공룡이요? 아 맞다 공유 공유 씨도 그 공룡상이잖아. 아니 실제 두더지는 당연히 귀엽죠 얼마나 귀여워 근데 걔가 약간 어 약간 피폭당한 거야 약간 원자로 같은 거에 피폭당해 가지고 그그 방사능도 너무 세 가지고 어디에 숨어 살다가 겁나 커지는 약간 그런, 그렇게 해서 인간으로 변화했다 그런 두더지 상이 있다 음, 그런 그렇게 된 사람이 얼굴이 있는 그런 얼굴이 싫다는 거지. 근데 공룡상은 웬만큼 다 잘생겼더라 공룡상이 약간 미남이 많은 것 같아 쥐상 들쥐상 물고기상 너구리상 왜 이렇게 많아 물르게 상이 많아 맞아 공룡상 남성미주이고참 잘생겼더라니까 기본적으로 다나카상은 뭐야 자루상 다나카상 오네상 오카상 아 맞아 어케던스 잘생겼죠. 누가 자꾸 롤 얘기하니 다리우스상 나오고 뭐 저, 저, 저번에 손님이 그래가지고 개웃겼는데 공주가 얘기해줬는데 손님이 김병만 씨를 되게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어머 오빠 정글 돌아다니는 그 남자 이름이 생각이 안 났나 봐 공주가 정글 돌아다니는 정글에 그 남자 닮았다 그 남자분이 하는 말 리신이요? <웃음> 김병만 얘기한 건데 네? 리신이요? 그런 대바랍이 나올지는 꿈에도 몰랐네 눈치 몰라요? 이크? 통? 통? 이크? 통? 이크? 어디로 가야 하고 이크? 아, 모른다고? 씹히세요 차하을 놓으세요 고마워 맛은 이거 살먹을게 현아예요이 꼬리 하시면서 큐피트랑 오목도 하신거 예예예 예. 언니 그끈원피스끈 겨드랑이 아래 뒤로 해서 묶는거 아니에요? 네? 몰라요 うるかしち 빨간 풍선? 재밌어요. 그거 어서들어봤는데 재밌어요? 뭐, 유자의 버스 안에서 왔을 때. 와 와우, 어큰일나다 비위, 비위요? 아니, 비위에 약한 편은 아닌데, 냄새... 뭐, 트줌, 방구 이런 건 괜찮은데, 약간 바다 냄새 말고요. 해변가 냄새 말고, 부두에서 나는 냄새 알아요? 약간 부두에서 나는 냄새 생선이 되게 썩고 막 그런 냄새들이 막 그런 냄새의 쥐약이야 오, 그런 거저 쥐약이에요 진짜 음. 아 이거는 이, 밖에 나가서 전자레인지 데워갖고 집에 갖고 갔던가해서 먹어야겠다. 이거는 집에 가서 먹어야 돼. 왜냐면 여기서 먹었다가는 사람들 목욕하러 오겠어 내 주변으로. 어우.